안녕하십니까. 4월 11일자 해외선물 원기 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채 선물 이원기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구를 제외하고 나스닥과 S&P는 하락세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결국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마감했네요. 리오픈이 경기 확장을 부추길 거란 의견이 팽배한 상황에서 연준 의장들의 금리 인상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 지난주 증시 약세의 주요인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역시 후반부를 향해 가면서 향후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워딩에 더욱 주목해야겠네요. 다음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유가는 차익 실현 매물로 상승 마감했네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 소비 성향이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소비량이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단지 소비 성향만 바뀐 게 아닐까요? 눌려있던 수요가 분출되는 소위 리오프닝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나타날지 세상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세상이 기다릴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화면번호 4025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72%, 매도 28%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유는 매수 75%, 매도 25%로 드디어 과매수를 벗어난 모양새네요.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7%, 매도 93%로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과매도입니다. 오늘은 금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증시 약세와 원유 반동세로 인해 금은 오랜만에 눈치 보지 않고 움직일 듯 보이네요. 이점 각별히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스은 14,180포인트와 14,540포인트 사이에서의 박스 움직임이 예상되고요. 원유는 94달러부터 99달러 사이에서의 등락이 연출된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금은 원수당 1920달러 부분에서 강력한 지지선이 보입니다.